자키히호프의 법칙에서 두번째 법칙은 전압법칙입니다. 그래서 전압법칙이라고 되어있는데 전압강화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압강화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키르히호프의 제2법칙은 KVL이라고 합니다. 키르히호프 볼티지로라고 해가지고 전압법칙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전원전압의 합은 부하장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 건전지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 얘가 같다는 거죠. 그죠? 얘가 항상 얘가 항상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압법칙에서 부어 따지는 방법뭐 적어놨는데 전원전압 플러스극에서 나가는 전류가 여기 죠 얘가 플러스잖아요. 그죠? 긴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극에서 나가는 전류가 지나가는 저항 전화, 저항을 지나가면 전압이 떨어지죠, 그죠 요점에서 요점 요즘 사이에는 요 r 론 때문에 전압이 떨어집니다. 다시 요점에서 요점 요즘 사이에는 R2 때문에 전압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저, 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이제 V1이 예를, 예를 들어가지고 100볼트인 경우에 요점에서 100볼트인데 저항 때문에 이제 전압강하가 일어나면 80볼트라든지 이렇게 내려가겠죠. 여기서 20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요 잡아먹는 양은 저항에 비례한다 했죠. 그래서 지나가는 저항의 전압 강하, 이 떨어지는 양은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점, 요점, 요점 세 개니까 그죠 이걸 a, b, c, d라고 하면 a, b 사이에 얼마나 떨어지느냐, 또 b, c 사이에 얼마나 떨어지느냐. CD 사이에 얼마나 떨어지냐. D 점은, 그 다음 장이 없으니까, 그죠? 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0트가 돼야 되는데, 전원 전압이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붙어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를 해야, 뭐,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기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이어서 또 다시 이렇게 나가는 모양이 되어 있네요. 또 여기 또한개더 있으니까, 그죠?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라고 하고 얘는 마이너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부호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하나 정해주면 그 방향을 플러스 반대방향은 마이너스 라고 동의합니다 전압강화는 떨어지니까 다 마이너스 전원전압은 플러스 인데 이렇게 돌때 여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잖아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 정상이거든요 이 건전지에서 많은 건전지에서많은 이게 플러스극이고 이게 마이너스극인데 전기가 요렇게 흐른다고 봅니다 자요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전압강화 전압 강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가 안 나와 있죠. 이제 제가 썼는데 전압 강화란 전압 강화에 가는 이야기죠. 전원 전압은 부하 저항을 거치면서 그죠?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전압이 떨어집니다. 원래 100볼트였던 게 80, 60, 40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 저항에 비례하게죠, 그죠? 전류가 전원 즉 건전지의 양극을 출발해 가지고 폐배로를 어, 순환하면서 부하장을 만나게 되면 전압강화가 발생하여 음극으로 되돌아 오게 되는데 이때 음극에서의 전압값은 0이 됩니다 요게 이제 전압강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3개가 있는데 하나 둘 세개 4 7 10 21버터 어, 요것도 합이 21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압 강화에 대해서 어, 생각을 좀 해보면 자 요점 요점 요점 요점을 만약에 a b c d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죠 얘가 플러스 극이고 얘가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극과 D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D는 0V입니다. A는 이 0에 대해서 21V니까요. 그죠? 건전대는 항상 이, 여기 기준점이죠. 이게 기존, 기준 그라운드죠. 그죠? 예, 0에 대해서 A는 21V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A와 B 사이에는 전압이 21옴에서 4옴의 저항 때문에 전압 강하가 얼마만큼 일어나가지고 뚝 떨어집니다. 다음 B에서 C 사이에는 7옴의 저항을 만나가지고 또 전압이 뚝 떨어집니다. C에서 D 사이도 15옴의 저항을 만나가지고 뚝 떨어지는데 최종적으로 이 D 값은 0이기 때문에 0볼트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1볼트가 여기 여기 여기 세 군데로 나눠서 분배가 된다 어, 그 이야기를 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학가가 설명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다시 한번 봅시다. 4, 7, 0 21V 고 4옴 7옴 15옴 1 5 그래서 전압 강 전화 전화강0가0 0중간0 1 하나 찍어야 되겠죠? 1 0 0 요점. 그0 요점, 점 요점 0 0 0 0 0 0 100000000 1 0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하면 이 배터리 그죠? 배터리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생겼는데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0,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0이 기준이죠. 그죠? 기준입니다. 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0에 대해서 전압이 21V만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극은 21 위치에 있겠죠 이거를 높이로 나타내면 전위차 라는 말도 씁니다 전위차 전압 같은 말이죠 그죠 전압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높이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121 아, 볼트가 있고 그죠 그죠 0 볼트가 있습니다 0 0V. 볼트 0 볼트는 지금 D점이죠 이게 지금 0V입니다. 0트 0V. 왜냐면 저항이 없잖아요. 거죠 저항이 없기 때문에 같다고 봅니다. 요 점하고 요 점은 같다고 봅니다. 저항이 있으면 이제 다르다고 보는 거죠. 여기와여기 사이도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A 점은 요거는 A 점이 되겠죠. 그죠? A 점이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점이 두개 있잖아요. B 점이 있고 C 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차가 얼마냐 하는 거죠. 여기가 여기가 얼마입니까? 자 전압 강화는 전압에 비례 저항에 비례합니다. 자 저항에 비례하기 때문에 21볼트를 나누어 먹는 방법은 비례식이니까 그렇죠? 4대 7대 10으로 나눠 먹는다. 4대 7대 10으로 나눠 먹다. 요거를 비례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각각을 다 더해 가지고 4 더하기 7 더하기 10을 해서 분모에 쓰고 비례일 때는 자기 걸 써줍니다 4 4 만큼 놀아 먹는 거죠 그죠 분모가 21 이잖아요 그죠 21 10 더하기 7 더하기 4 하면 21 이잖아요 2 1분에4 니까 그죠 얘는 자 21분의 4니까 그죠 이거는 는 그죠 자 21볼트 곱하기 21분의 4 잖아요 그죠 네. 21은 21 1 1 1로 약분이 되니까 4볼트 4V, 4볼트만큼 4V. 전압강하가 일어납니다 4볼트가 떨어지는거죠 그죠 그 말은 21에서 빼기 4가 된다는 얘기죠 빼기 4 빼기 4볼트 하면 어떻게 됩니까 17이죠 그죠 여기가 17이 됩니다 17 그래서 여기에 전압 강화는 전압 강화는 이게 4다7다10 하면 21이기 때문에 이거 1대1이 돼가지고 숫자 그대로네요 4볼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럼 원래 21이 4가 떨어지니까 얘는 여기서는 전이차는 17이 되는 거죠, 17, 그죠? 17V. 17V가 되고, 여기 4V가 떨어진 거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4V가 내려온 겁니다. 다시 17에서 그다음 7만큼 내려오니까, 그죠? 빼뿌리면 11이 되겠죠, 그죠? 아니죠, 아니죠. 10이 되네, 10. 10이 되겠죠, 그죠? 10만큼 다시 뚝 떨어지잖아요, 10만큼. 그다음 C와 D 사이에 10옴이 있는 거죠. 10옴, 1 5옴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0으로 떨어지겠죠. 아니 아니 여기가 7만큼 되고, 그죠? 여기가 10만큼 떨어지겠죠. 10만큼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21, 17, 10 0 이런 순서로 전위차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전압 강하라 강화, 합니다. 전압과 그래서 키르이호프의 키르히호프의 제2 법칙 그런 전압 법칙이죠. 그죠? 전압 법칙. 전압 법칙은 저는 의 전압은 뭐 보통은 전원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의 합은 뭐 여러 개가 있으면 합을 구해야 되겠죠. 이꼴 부하 저항의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 한 부화장은 보통 여러개니까 그죠 부화장의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요게 이제 키리옥의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에서 지금 얘기하는게 그죠 우에서 지금 얘기하는게 1 5옴이잖아요 그죠? 이런 음, 경우에 21V, 플러스, 마이너스 단위고, 요 점, 그니까 뭐 요, 요 직전을 찍어도 되고, 여기 찍어도 됩니다. A 점, B 점, C 점, D 점. 그니까 러요 사이에, D 점하고 마이너스 점, 요 사이에는 지금 저항이 없잖아요, 그죠? 표시된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저항이 없으면 전압가가 안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21V 여기는 0V 요, 요 플러스 단자가 21V 겠죠. 그죠? 21V고 요 라인은 똑같기 때문에 요 A점에서는 당연히 지금 21V 그러니까 A점에서는 21V B점에서는 지금 4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가 떨어져 가지고 십 볼트, 그죠? c점에서는 7이 떨어져 가지고, 그죠? 이 떨어져 가지고 볼트. d점에서는 0이다 떨어져 가지고 볼트. d점 이 음극이죠, 그죠? 마이너스 음극. d하고 마이너스는 같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A하고 21V 전이차는 같죠? 그죠? 그래서 얘가 A점입니다. 얘가 플러스 거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키히오프의 제1법칙은 전류법칙이고 키히오프의 제2법칙은 전압법칙입니다. 그래서 전원전압의 전원전압의 합이라든지 뭐 전원전압은 그죠 전원의 전압은 부하장의 전압강하의 합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압강하라는 말을 쓴다 강화가 아니고 하죠 그죠 강하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강하 전압강하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전압강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게 키르히 호프의 제2법칙 이게 전압법칙이죠. 그죠? 전원전압의 전원 전압이 한개 있는 경우는 뭐, 전원 전압은, 그죠? 부하 저항, 부하 저항은 보통 여러 개가 있으니까, 부하 저항의 전압 강화, 하,의 합과 같다. 요게 키로프의 제2법칙. 키르히호프의 제2법칙이죠 그죠 키르히호프의 제2법칙이고 전화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아까 얘기했던 그 전류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 법칙은 노드를 기준으로 했죠 그죠 노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드 A가 있을 때 그죠 노드 A가 있을 때 요거를 뒤에다 봐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흘러 나가는 전류가 i1, i2가 있고 들어오는 전류가 i가 있으면 노드 A에 대해서 그죠? i는 i1 i2 해서 들어오는 거는 나간 거고 같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키르오프의 히 제1법칙, 전류 법칙은 제1법칙이죠. 그죠? 지금 전류 법칙이고, 얘는 노드에 대한, 노드에 대한, 대한 전류 관계입니다. 그에 비해서 키르히오프의, 제2법칙, 전압 법칙이죠. 그죠. 전압 법칙이고 노드가 아니고 폐회로에 대한 겁니다. 전압은 회로 전체에 걸리기 때문에, 그죠. 회로 전체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회로가 그죠. 이걸 폐회로라고 합니다. 이 닫혀 있잖아요. 그죠. 동그라미로 이걸 폐회로. 또는 뭐 망이라는 말도 씁니다. 망. 회로망. 그래서 이 안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도록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 전원전압 전원전압 예를 들어 21V 이면 그죠. 이 21V 전원전압은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부터 저항이 지금 4, 7, 10, 렇게세개가 있는 경우에, 있는 경우에, 그죠? 있는 경우에, 4만큼 떨어지고, 7만큼 떨어지고, 10만큼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선 21이었다가 4만큼 떨어지니까 17이 되고, 다시 7만큼 떨어지니까 10이 돼서, 다시 10만큼 떨어지면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전원전압의 합은 부하장, 이 전압 강화의 합이다. 이 이야기죠. 부하 네. 제항의 전압 강화의 합이다. 그래서 키로프의 제2법칙하고 1법칙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키로프의 제1법칙은 전류법칙, 2법칙은 전압법칙인데 우 사실 그 이번 학기에 전반부, 그러니까 지금 4주차 강의인데 7주차나 8주차가 중간고사, 중간평가 기간입니다. 7, 24, 10, 15주 강의 중에서 이제 그 중간이 7주나 8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7주나 8주 사이에 둘 중에 하나에 중간시험을 본다고 하면 7번 정도 강의를 거치는데 지금 오늘이 4주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번더 남았죠 오늘 이 외에 세번더 남았는데 세번더 남은 것은 진도를 그 계속 뭐 이렇게 무한대로 빼지 않고 지금 오 옴의 법칙 키르오프의 법칙 요두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직류회로 해석해서 그래서 스, 스, 전반부에서는 직류회로 후반부에 가능하면 그죠 후원부에 가능하면 뭐 교류회료가 가능하면 이제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류회료하고 교류회료를 하면 거의 한 학기가 지금 다갈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그 진도를 좀 많이 빼려고 하다가 그 진도를 조금 늦추고 좀이 그 설명을 좀 많이 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좀더줄 방향으로 좀 방향전환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제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전자공학 전기 전자공학에서 이 계론에서 꼭알아야 하는 내용들 꼭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직류회로 하고 교류회로 해석이죠 교류회는 조금 난도가 좀 높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직류회로하고 교류회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전기전자공학계로은 뭐, 한, 60, 70% 파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직류회로 해석에, 지금 직류회로하고 교류회로의 차이가 뭐냐? 직류회로에는 나중에 그책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주로 저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항. 저항에 관한 이야입니다 그래서 합성장 구하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교류 회로는 인덕턴스 L하고 그죠. 커패시턴스 C가 또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추가가 돼가지고 이거 인덕터라고 합니다. 인덕터 이건 커패시터 그래서 RL-C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수동소자. 전자 회로의 수동 소자 삼총사는 RLC입니다. 얘를 저항, 그죠? 얘를 인덕터, 얘를 뭐 컨덴서, 커패시터, 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일종의 뭐 구리선 코일입니다. 얘는 일종의 그 라고 해야 되나요? 건전지라고 초소형 건전전입니다. 콘덴서랑 저항은 어, 전기다마 연결하면 그죠? LED 같은 거 연결하면 LED 같이 렇게불 켜는 역할도 하는 전열의 역할을 하죠, 그죠? 발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동 소자 삼총사에 대해서 R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직류입니다. 근데 교류는 교류는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저항만 저항이 되는 게 아니고, 인덕터나 커페스터도 저항 역할을 합니다.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저항, 인덕터, 콘덴서 세 개가 교류에서는 다 저항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파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주파수 없을 때 저항 역할이고, 얘는 주파수 있을 때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회는 조금 더, 인덕터하고 콘덴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파수가 있다는 것도 가장 큰 차이점이죠. 직류는 사실 교류의 극단적인 경우죠. 주파수가 0인 경우에 직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류는 보통 전압이 변하지 않는 직선으로 표현하고 교류는 보통 전압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인파로 표현을 하죠. 그렇죠? 네. 사인파로 표현합니다.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사용하는 그 교류전기는 60Hz, 1초에 60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그런 전기죠. 그죠 그런 전기입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드는 것은 교류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직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건전지라든지 축전지에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직류회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교류회로를 또 파악을 하시면 전자공학개론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하셨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 만약에 이제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뭐 타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후반부에 그 처음 오리엔테이션 할때 제가 일강에서 말씀을 드렸던 디지털 회로 그 다음 o p 앰프그 다음 뭐 정보통신공학 내용은 아마 전자공학이 아마 한 학기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시간이 되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뭐 내용이 그 직류교류보다는 작지만은 양은 제법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 회로 이전에 전자공학 전자공학 파트가 하나 더 있던데, 예, 여기에서 다이오드하고 트랜지스터를 다루죠. 그죠? 어, 트랜지스터를 다룹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OPM4도 어느 정도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회로는 전자공학에서 완전히 이제 사용하는 플립 플롭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면 완전한 디지털 어, 전자공학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공학은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는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지금 한 학기 과정에서는 직류회로 해석하고 교류해서, 교류회로 서교류 해석을 어느 정도 하시면 교류는 주로 이제 전기에 많이 쓰니까 직류는 이제 전자에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뭐 직류교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다루는 그 자동화 전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회로하고 o p m 프 정보통신 뭐 T-R 다이오드는 개념만 좀 알면 아마 다루실 수가 있을 거으로생각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